얼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 장모는 누구한테도 10원 한장 피해를 준 적이 없는 비즈니스맨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전 총장의 장모 최현순 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2억 94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검찰은 최윤순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부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업자 관계로 보이는 세명은 최고 징역 4년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졌지만 최은순 씨는 1차 수사 당시에는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 원을 송금하였다는 의혹, 사위 유모 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서 17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 등이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 의해 이러한 점들이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것이 될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덧붙여 장모 최은순 씨는 수천억 원대의 낙골당 사업을 편치했다. 350억 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 땅을 샀다.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을 재정 상황을 속여 양도했다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언행을 자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뭐.